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비교과 영역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대 등1세개 대학에 대한 실태 조사에도 나섭니다. 약약 잔탁의 원료인 라니티드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269개 품목에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천 강화에서 7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 양주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의 취재 결과 발병 농장 6곳은 모두 같은 보축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고교 시절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려 발표한 연구 데이터가 과거 다른 논문의 데이터와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은 예상대로 또 다른 조국 청문회였습니다. 야당의 총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사흘 전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검찰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수사 외압이고 협박이라고 비판했고, 또조 장관은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차분히 수색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도 또 후회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먼저 송낙규 기자입니다.